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 송다가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소멸한 뒤엔 송다가 연기를 따라서 뜨거운 적도의 공기가 유입돼 혹독한 무더위가 지속하겠다. 미국 권 북서쪽에서 출발한 송다는 29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쪽 740km 해상을 통과했다. 송다는 30일 오후 9시 중국 상하이 동쪽 290km 해상에 이르는 등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 내달 1일 중국 상하이 북쪽 360km 해상에서 다시 열대저압부로 돌아가겠다. 기상청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사이 송대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송대 최대 풍속은 18m 매초로 태풍의 기준을 간 넘는 정도다. 송다는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날 예정이긴 하지만, 속력이 빠른 데다가 경로상 건조 공기를 마주할 것으로 보여 새를 더 키우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다가 고온다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제주에는 30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비는 30일 낮 남해안, 일요일인 30일을 낮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이다. 다만 산지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300mm를 넘어설 수도 있다. 남부지방엔 비가 10에서 60mm가 오겠는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등은 80mm 이상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적도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송다에 끌어올려져 내리는 비라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저기압인 송바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까워지면서 기압경도력이 커져 제주와 남해안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지형 영향이 더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 순간 풍속이 최대 20에서 3 0 m 터 매초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송바 때문에 먼바다에서 물결이 일면서 제주 해안과 전남 해안에는 30일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 쪽으로 강하게 밀려오겠다. 물결이 개다이나 방파제를 넘기도 하겠으니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현재 송다가 필리핀 해상에 중심을 둔 거대한 저기압성 순환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를 지나며 둘을 갈라놓았다. 송다가 소멸하면 저기압성 순환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직접 맞닿게 되는데 그 결과 동고사저 기압 배치가 이뤄지면서 남풍이 불 전망이다. 이 남풍을 타고 적도와 열대 지방에서 기원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세차게 불면서 무더위가 지속하겠다. 또송배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가 계속 북상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 다만 열대저압부가 북상하지 못하고 상하이 앞바다에 정체할 가능성과 대기의 습기는 많은데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계기가 없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